스토커즈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<웃음> 사실 스토커즈는 버츄얼 유튜버였습니다 지금까지 키미는 잊씨시고요 제가 바로 본체였습니다 여러분들 임산부예요? 아니요 그냥 나온 배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내돈내산 니트 리뷰 보러 어디야? 가실까요? 아까네. 자 오늘 제가 리뷰할 니트는요 제가 입고 있는 스트라이프 니트입니다 로베르토 꼴리니아라는 꼴리는 브랜드고요 보시다시피 스트라이프입니다 여기에 포켓이 있어요 포켓 생각보다 많이 부드럽고요 이거 보시면 4 0인대예요 아시겠죠?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48 사이즈인데 한국 사이즈로 95거든요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167에 51kg잖아요 아주 잘 맞습니다 뭐이 정도고요? 사실분들은 사시고 마실 분좀 마시고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내돈내산미트리뷰를 보고 오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소개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어 보셔야겠죠? 자세한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근데 이거 얼마라고? 32만 5천 원오 i t 안... 사. 아! 아, 아우 아우 아파